자, 이거 이제 대원을 뽑을 거고요. 뽑고 뉴럴을 보내주도록 합시다. 식법에 나오는 거 아니냐고? 에이, 설마... 그렇게 잘 나와주지 않았어. 아, 센터 아닙니다. 시뽑에나올 리가 없지. 유공님 하이요 보라색 한 개. 아 접으려고 한면붙잡 그런 말 있지. 접으려고 뽑으면 붙잡기 위해서 잘 뽑힌다. 이런 말이 있기는 한데. 어? 니? 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목소리> 20복. 게다가 보라색도 하나씩만 나오는 거 싫어야? 전혀 못 잡을 생각이 없네. 왜 접게 만들었어요? 어, 봐봐, 하나씩 주잖아. 어, 점차, 이렇게 다른 것들 하기가 벅차서? 30복. 40% 40% 버튼인가? 자, 디어 시슈 스가다리이 네, 픽입니다좋 처음 보는 캐릭이네요 아, 이거, 이거네. 60회 이내 삼성 인형 확정 이거 나왔네. 이걸로 나온 거네. 확적으로 나온 거네 게다가 픽둘 뉴럴이 이렇다니까? 하나씩 오케이. 두번째 스아 리건는 학자 아니다. 아! 네, 입니다 얘도 지금 세번째 뽑는 것 같아요. 잘나오는 거야? 나오는게 맞나? 안 잘나오는 것 같은데. 오 이번엔 좀 많기는 한데. 아무것도 없고요. 슝, 슝.. 슝.. 오 오. これ가 로나오긴한다 이번엔. 다, 피다픽둘이라그렇지 드디어 나오나? 마 픽둘입니다. 뉴. 야호. 아니, 얘 절대 안나오는데 실한가? 천장 있나요? 180법이 천장입니다. 그래도 명함만 따면 저 마인드맵으로 이제 조각 같은 걸 사서 할수 있긴 한데, 와 지금 100법 했거든요 자. 뚜리 세번어 하나? <웃음> 아 이걸 제물로 담는다고? 그게 그 통할까? 자, 1500 마지막입니다. 뜨릉 뜨릉 두개 하나, 둘... 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이렇게 픽투를 당한다 120보 뺐구요.